이십이 장 우리 성경 맨 마지막 장이죠. 요한계시록 이십이 장 이십 절 우리 한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십이 장 이십 절 우리 한절 말씀을 같이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더 소리를 좀더 높여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무엇을 느낍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림하면 굉장히 두렵게 생각합니다 뭐 이상하고 좀 괴기하고 뭔가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 성도인데, 크리스찬인데 어, 재림 그러면 너무 무감각해요 무관심해요 어, 분명히 언젠가는 어, 재림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뭐 재림하고 오늘 내 삶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함으로그 죄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의 죄림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무관심한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두려움을 가지고 죄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오늘 무감각하고 무관심했던 우리든야 주님의 죄림을 맞이할 준비를 오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또한 여러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와 이어서 제가 제목을 팩트체크라고 그래서 설교라기보다 우리가 진리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도 좀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 종말의 사건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 지금 이단들이 다 종말론 때문에 이단들이 설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성경적인 진리, 이 종말론을 우리가 딱 붙들게 되면 어떤 이단의 미혹이 설지라도 아니야, 그건 엉터리야, 거짓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재림권에 대해서 굉장히 신천지나 여호와의 정인이나 이단들이 많이 많이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 짧은 시간이지만 임팩트하게 여러분 가슴 속에 진리를 팍팍 새기는 그런 은혜가 다시 있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입니다 네. 왜냐? 예수 그리스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는 종말이옵니다 그런 거죠 이 타락한 세상의 종말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다면 제가 예수님의 초림이라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의 사건을 초림이라고 하고요 재림은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초림으로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이 완성됩니다 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초림은 뭘까요? 종말의 시작이다 재림은 뭘까요? 종말의 완성이다 아 재림이요 재림은 종말의 완성이 오는 완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인류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재림으로 말미암 아마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의 재림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첫째, 어, 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재림장이라고 불리는 장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예수님의 재림을 주제로 한 설교로 꽉 채워져 있죠 마가복음 몇 장? 13장, 또 누가복음 21장, 무엇보다도 대살로니가 전서, 대살로니가 후서는 거의 재림에 가는 책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 대살로니가 전후서를 읽고 내가 재림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장이라 불리는 내네 분명한 이런 장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 특별히 17장에서 마지막 장, 22장까지는 세상에 임할 최후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이냐를 다루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는 거의 재림에 관한 전후의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종말의 첫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서론에서 예수님의 제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실 때 교회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한번 크게 읽을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 성경 전체 결론에 해당되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마지막 구절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난다는 것은 성경의 결론이 예수님의 재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더 여러분 이 시간 재림에 관한 진리 공부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 성경의 결론이 예수님의 재림이구나. 그 다음에 둘째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과 천사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분명하게 선포되었어요 이 지어낸 교리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의 안으이니 나 예수가 모든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림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조그마한 다락방에서 제자들 앞에서 고별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가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믿어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크게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당신과 영원토록 함께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도록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우리를 데려가시는 사건이에요 어디로? 영원히 주님의 교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있는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아멘! 그 사건이 재림인 거예요 아이고 제안 데려가도 좋은데요 막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재림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교제가 있는 그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 이게 여러분 재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말했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감남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실 때에 그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으로 표현된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선언을 했죠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예식마다 성찬식을 행하거나 예배를 행하거나 그런 게 모일 때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강조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강조되었느냐? 만나면 인사말로 재림이 강조되었어요. 그 인사말이 마라나타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인사말 속에는 주님의 제림을 갈망하는 신앙의 표현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여러분 제림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제림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소망 중에 소망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제림을 인사말로 사용할 정도로 제림이 강조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논의를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이단적인 가르침에 속지 않으려면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불분명하면 이단들이 주로 속아 넘어가거든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제림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격적으로 제림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제림의 모습에 대해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 장면에서 제달과 함께 감남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장면이 아까 마지막 영상에 나왔죠 그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33년 동안 지상에 사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사건이 재림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이 재림주다 내가 재림주다 자신을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이단 교주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네. 부활 승천하신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이단 연구가들이 의하면 제가 이렇게 좀 인터넷을 좀 뒤져보니까 우리 한국에 요 지가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이단 교주가 무려 600명이나 된대 아이고 참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 많죠 근데그거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 예 아니에요 어떻게 이만희가 재림 예수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안성호가 재림 예수가 될수 있어요? 네? 그 사람이 2000년 전에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따라서 그 자예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분명히 정리되셨습니까?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육체적으로 재림하십니다 영으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으로 이미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재림과 지금은 무슨 차이냐 지금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재림 때는 몸을 입고 부활한 몸을 입고 누구나 볼수 있는 그 모습대로 쫙 내려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재림 때 육체적으로 임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육체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재림한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육체로 오심을 잊지 말자. 따라합시다. 육체로 오신다. 아멘. 육체로 오시는데 그다음에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는 방식으로 재림하세요. 눈으로 볼수 있도록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다음에 읽을까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제림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까요? 못 보게 될까요? 봅니다 누구나 봅니다 아이고 저기 어, 저쪽에 어, 저뭐 중동지역에 예수님 제림했다더라 아니에요 제림, 제림하시는 제림 예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예수님을 똑똑히 보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걸 다 본다는 똑똑히 볼수 있도록 똑똑히 두 눈으로 그러므로 어떤 이단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이단의 무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재림했다요 이런 이단의 어, 그 속삭임이 있어요 여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강부에 쌓인 아기 예수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하잖아요 메시아이신 그분이 아기 예수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어, 어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초라하게 그렇게 오셨죠 연약하게 순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초림의 예수님이시라면 재림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초림 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시지만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영광으로 임하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권능을 가지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많은 성도들을 수행하고 승리자요 심판자로 영광스럽게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구름을 타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구름을 타고 와 영권 엘리야 노래 불었잖아요. 영광스럽게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대살로니가 전서, 대살로니가 후세 보면 그 모습들이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는 방식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육체적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부활의 몸을 입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부활의 몸을 입은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 분명함. 팩트, 팩트 이상이죠 추루죠, 분명한 진리죠 이 진리를 여러분 가슴 속에 꼭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이 지구상에 펼쳐질까요? 자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다음과 같은 큰 큰사건이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우리 지난주에 정리했죠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몸의 부활이죠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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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몸의 부활입니다. 무덤 속에 있던 몸의 성도들, 그리스 도께 속한 성도들이 부활하고요. 불신자들도 부활해요. 나중에 그 부활이 달라요. 성도들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 불신자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올라갑니다. 다른 거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두 부활할 것인데 신자들은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들은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로 무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신자의 육체의 부활, 그리스도께 속한 신자의 육체의 부활이 분명히 나타나요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을 위한 첫들매다첫 보증이다 보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한 성도들의 몸의 특징을 우리 지난주에 정리했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강한 몸으로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신령한 몸 천국 생활에 합당한 그 몸으로 부활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리고, 그럼 죽은 자들은 부활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쫀하고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우리들은 휴가합니다. 휴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저기 보면 끌어올려 이게 휴거예요. 끌어올림을 받는다는 게 아주 이게 익숙한 휴거의 의미인 거죠. 이미지죠. 길을 가던 성도들이 육신이 갑자기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 만나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 지금 성도들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 새날개 성도들이에요 예, 제가 볼때와저 김집사님 계시고 장년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나 예. 잘안 보여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기 지금 저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 뭐죠? 휴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면 뭐하느냐?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가 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한 한 시간 정도는 좀 다뤄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합시다. 부활한 모든 인류는 모두 최후의 심판 대 앞에 서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대가 열리는 날이 재림 때예요.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영원히 분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의인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악인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악인은 자신이 행한 행위에 따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영벌을 받게 되고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의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리 좀 눈을 크게 떠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자나 작은 자나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 이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지지 않았던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불못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지옥인데 이 지옥을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로 그렇게 지칭을 하신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제림하시면 최후의 심판대가 열리고 그 최후의 심판대에서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구나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는 네 번째,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자들의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지금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만 낙원에 가지만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는 내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서 새하늘과 새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재림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따라합시다.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구속사의 완성이다.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행위의 역사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행위의 역사의 결론이 뭐냐, 완성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종결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왜이 재림이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중요한 것은 첫째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됩니다 믿습니까? 완성돼요 제가 다시 강조할게요 성도의 죽음은 영혼의 영화죠 우리 영혼이 낙원에 올라가서 영화를 누리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몸, 몸과 영혼이 함께 영화를 누리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몸과 영혼이 함께 영원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멘 몸과 영혼이 함께 영원토록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시는,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다 언제 그 구원이 완성되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우리 몸은 땅속으로 들어가겠지만 우리 영혼은 주님 곁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최종 소망이 아니죠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몸도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도, 그래서 바울도,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래서 손양훈 목사님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따라간 우리 새날개 신앙의 선배들도 오이 낙원에서 천국에서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맛이 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 돌아가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먼저 낙원에 올라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역사가 완성이 돼요 어떤 성도 한 사람의 개인의 구속사의 완성뿐만 아니라 역사가 종결되는 거예요 재림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타락한 역사, 잘못된 역사의 마감입니다 사탄과 사단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 사단과 함께 타락에 동참한 모든 죄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날 그날이 죄림의 날입니다 이날 죄와 죽음과 사단에서 완전하게 해방되고 또한 우주만물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여러분 우주만물 피조물도 주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완전히, 구, 완전히 구속됩니다 피조물도 땅의 것도 완전히 구속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올 것이고 그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름과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짐을 받는 이런 일들이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냐. 한 것이 우리의 이슈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재림의 시기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가? 아주 민감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감추어 두었다 그랬어요 재림의 징조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내가 재림하기 직전에 어떤 징조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인가 하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재림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한다 그랬어요 배교한다 허. 분명히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재림 직전에 믿음 버려버린 거예요 믿음을 부인해요 이런 일들이 재림 직전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재림 직전에 재림의 징조 두 번째는 세상에 악이 증가하는데 이 보통 악이 아니야 사복음에서 보면 막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막 그냥 죽이고 버리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재림 직전에 악이 엄청나게 증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완전 정말 이거 마지막 때 이거는 하고 치를 떨 정도의 그런 악들이 마지막 때 재림 직전에 일어날 징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예수요 내가 재림주요 예, 여러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랬어요 이게 마지막 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주림 재림 직전에 전례가 없는 큰 환란이 일어난다 전례가 없는 환란 지금 우리 코로나도이 전례가 없는 환란이잖아요 이 마지막 때 끝부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징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여러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아멘 전례가 없는 큰 환란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줄 알아라 이런 재림의 징조는 말씀하셨지만 내가 몇년몇월 며칠 내가 간다 그건 감추어 두신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건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이라 누구만 아신다고요?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안다 그런데 이 교회사를 쭉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예언하는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든지 그러면서 이상한 계산법을 들이대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재림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시대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재산 다 팔아버리고 종말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신세 베른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재림의 때를 안다고 그러고 언제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 교회 역사상 수도 없이 재림의 때와 시기를 말하는 이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100% 다 가짜였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사람의 말에 미혹당해가지고 몇년몇월 며칠 그러면 귀가 쫄깃해가지고 그게 미혹당하는 사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재림의 때 그 심판의 때왜 감추어두었을까? 왜 감추어두었을까? 감추어 여러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더 유리하고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마치 오늘이 심판의 때인 것처럼 내일이 종말의 때인 것처럼 늘 종말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앙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 때나 예수님이 오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왜? 내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이 종말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아무 때나 오셔도 괜찮지. 오늘이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놨으니까, 내일 오셔도 되고, 한달 후에 오셔도 되고, 1 0년 후에 오셔도 되고, 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손해볼 것 없어요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루도 방심하지 않고 다시 오실 신랑맞을 준비하고 살았으니까 오늘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심판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면 종말이 어느 때 오더라도 심판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해서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천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재림의 때를 꼭할 필요가 없다 모르니까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을 종말처럼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인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지혜론 다섯천여와 어리석은 다섯천여의 비유 아시잖아요 이 지혜론 다섯천여는 신랑이 오는 날짜와 시간을 알고 있었고 어리석은 다섯천여는 모르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론 다섯천여도 몰랐어요 어리석은 다섯천여도 몰랐다고요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도 몰랐고 지혜로다타처도 몰랐는데 뭐가 다르느냐? 모르는 것 똑같은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더디 올 거야 금방 오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여유를 부린 것이 어리석음이죠 하지만 지혜론 다섯 처녀는 더디 오실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오시면 큰일이지 그래서 당장 오신다고 생각하고 기름을 미리 준비해놨다가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종말의 지혜입니다 그게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삶의 어리석음이 어디서 올까요? 죄는 왜 짓게 될까요? 우리가 쓸데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 종말이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꽤 남았다 그게 당장 이루어질 일 아니라고 다 여유롭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어리석음의 생각이 오고 죄도 짓게 되고 여유도 부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욕심 부리고 살아요? 왜 다투겠습니까? 왜 형제를 미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코앞에 있는 사람은 다 착해집니다 다 선해집니다 아니 죽음이 내일인데 쓸데없는 욕심 부려서 뭐 하겠습니까?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남 아프게 하는 일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랬다가도 다 화해하고 회개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종말의 때를 모르고 지혜론 타서 저녀처럼 그냥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문제없게 잘 준비해서 지혜론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종말신앙은 종말의 때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기 때문에 종말을 오늘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게 종말신앙이고 그게 지혜론운 다섯 처녀이고 그게 기름 준비하고 사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예수님 맞을 준비 잘하고 살아가는 우리 새날 성도들 꼭될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우리 어머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C코드 한번 잡아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려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우대하리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래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하루를 살아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며 살게 달라고 우리 사람 오늘 말씀 가지고 반응하며 기도합니다 지여 예!